저랑 같이 유튜브 채널 만들어 봐요 우선은 유튜브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유튜브라고 검색해 줍니다 유튜브라고 검색하니까 여기 유튜브 닷컴이란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네, 여기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도 클릭 그러면은 로그인하라고 떠요. 저희가 아직 유튜브 아이디가 없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정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계정 만들기 이 글씨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주세요. 클릭. 그러면은 본인 계정과 내 비즈니스 관리하기라고 나와요. 저희는 본인 계정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전에 먼저 구글 계정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름과 성을 칩니다. 성은 원하시는 대로,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 이메일 주소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그 이메일로 구글 계정을 만드셔도 돼요. 사용하시고 있던 이메일이 아니라 구글 이메일을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이 아니라 새롭게 구글 이메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 이 주소란 아래 보시면은 대신 gmail 계정 생성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클릭 여기 이메일 주소 입력란에 골뱅이 gmail.com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다가 에 만들고 싶으신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영어나 한글, 그리고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8자 이상을 사용하셔야 돼요. 비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죠? 저희가 지금 이름도 입력했고, 그 다음 새롭게 만들 구글 이메일 주소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글 이메일에 비밀번호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클 구글 이메일을 만들 때는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인증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제 휴대폰 번호에 인증코드가 왔을 거예요 네 소리가 나네요 확인해 볼까요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이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이시는 여기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성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화번호 다양하게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눌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및 약관이 떠요. 여기를 쭉 내려주시면 은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래에도 체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로그인 할수 있는 구글 이메일이 만들어지신거예요 그러면은 만든 구글 이메일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보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바로 로그인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프로필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는 거죠 클릭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칸에 채널 만들기 라고 있습니다 채널 만들기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라고 화면이 나오시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은 채널 생성 방식을 고르라고 나와요. 왼쪽은 내 이름 사용, 오른쪽은 맞춤 이름 사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맞춤 이름 사용을 누르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채널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 이름 사용해서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 채널이름을 만드시라고 나와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어떤 채널을 만들지를 구상한 상태입니다 채널이름은 당뇨에서 살아남기로 정하겠습니다 여기 동의하기 그 네모 버튼에 클릭하시고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채널이 짠!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필 이미지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채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나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이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그 SNS 주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셋업 레이를 여기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 줍니다. 클릭. 오케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프로필 이미지도 입력하지 않았고 채널아트도 없어요 영상은 당연히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튜브버디라는 건데요 이거는 내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이에요 선생님들 채널에는 이 튜브버디 표시가 없을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정상이고 저는 따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어요 나중에 튜브버디 사용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이 영상 보시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세요